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 권리 워크북 심화편 아동의 참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지난 시간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 권리 워크북 기본 편을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모두 기억하나요? 네 아동 권리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호받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동의 네 가지 기본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아동의 권리를 잘 알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Save the Children에서 아동권리 워크북을 만들었답니다. 어? Save the Children은 어떤 곳이에요? Save the Children은 전 세계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아동 권리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 워크북과 함께 배운다면 쉽고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부터는 아동의 참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준비됐어요. 워크북도 준비됐어요. 좋아요. 육쪽을 펴주세요. 무엇일까요? 열매에 적힌 내용을 잘 읽어보고 아동의 네가지 권리 중 어떤 권리를 표현하고 있는지 맞춰볼까요? 사과에 무엇인가 적혀있어! 나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내요? 어? 이 권리 뭐였는지 기억난다! 다른 열매에 적힌 내용 모두 잘 읽어보고 표지판에 정답을 적어보자! 아동의 참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 열매에 적혀있는 권리에 대해 맞췄나요? 참여권이요! 맞아요! 아동의 참여는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아동의 참여는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해요.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어요 12조,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13조, 표현의 자유 아동은 말이나 글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15조, 참여의 자유는 우리 모두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동의 참여는 왜 중요할까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약속하고 있던데 아동의 참여는 왜 중요한가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니까요. 깨끗한 교실을 위해 우리 스스로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릴 수 있도록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설치합시다. 학급회의에서 아동이 의견을 내고 있네요. 자,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동 역시 참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답니다. 아동이 가장 잘 알아요. 놀이터를 짓는 중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뛰어놀 놀이터라면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미끄럼틀은 너무 높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번에 어린 동생이랑 같이 놀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기구는 없더라고요. 모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쉬워요. 맞아요. 나와 관련된 일은 내가 가장 잘 알듯 아동과 관련된 일은 아동이 가장 잘 알죠. 아동도 상황에 따른 경험과 지식이 있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의견과 참여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맞아요! 아동과 관련된 시설을 짓거나 아동을 위한 일을 할때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제일 재미있게 놀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세면대가 너무 높아서 손을 씻을 수가 없네요 이럴 땐 우리가 직접 세면대가 높아 손을 닿기 어렵다고 발판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아동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해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도 빨리 알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세이브 더 칠드런 지구기후 팬클럽이네요. 저희도 지구와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어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동에게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동아리나 모임에 참여하여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아동이 목소리 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배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생각의 폭이 넓어졌어요 맞아요 우리는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요 이처럼 아동의 참여는 무척 중요하답니다 참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중요한 아동 참여 어떻게 할수 있는 건가요? 먼저 아동 참여를 통해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음.. 학교 앞 횡단보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전동 킥보드가 무척 위험해 보여요 차도에 있으면 차가 지나가다 사고가 날수 있고 아동이 지나다니는데 위험할 것 같아요 신속히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 학교나 동네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11쪽 실천일지에 적어볼까요? 우리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동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배워보아요 기본 원칙 첫 번째 참여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아동에게 참여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합니다 기본 원칙 두 번째 참여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아동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기본 원칙 세 번째, 아동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어야 해요. 기본 원칙 네 번째, 모든 의견은 소중합니다. 내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세요. 기본 원칙 다섯 번째, 아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이 함께 참여해야 해요. 결정된 내용도 아동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아동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칙을 13쪽 아래 네모칸에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주세요.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꿔봐요. 아동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의 적극적인 행동과 표현들이 기후위기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지구기후 팬클럽 어셈블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목소리 내며 아동과 미래를 함께할 지구의 기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나 상황을 찾아보고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아동참여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 구청,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동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활동하는 참여위원회를 찾아볼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아리가 있다면 참여해보아요. 없다면 선생님과 상의하여 직접 만들어봐도 좋고요. 마무리 활동! 자, 우리 지금까지 아동의 참여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에게 참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고? 아동의 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원칙도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다음에는 어떤 권리, 주제에 대해 배우게 될지 너무 기대돼요 배우고 싶은 주제가 있거나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Save the Child r n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QR코드를 찍고 들어가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